부평구와 부평구의회는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한 의회인사권 독립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평구는 양질의 보육환경 지원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공립 여름을 어린이집 개원식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채우고 지역을 키우는 경제도시 부평 1월 셋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와 부평구의회는 부평구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구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인사운영의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인사교류, 임용시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조직과 인사관리 주요 분야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고 세부사항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협의했습니다. 한편 부평구는 그동안 쌓아온 구의회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발판으로 양기관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운영체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구 소속에서 의회 소속으로 바뀌게 된다며 앞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홍순옥 부평구의회 의장, 정부 지원 어린이집 관계자, 십정일동 주민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10.1동에서 국공립 여름을 어린이집 개원식을 진행했습니다. 국공립 여름을 어린이집은 인천부평 지역주택조합의 기부채납으로 보육실, 유희실, 교사실 등을 갖추고 연면적 474.68제곱미터, 지상 3층에 정원 49명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실시한 이번 행사에서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양질의 보육환경을 갖춘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평구는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5곳을 개원해 지역 내총 32곳의 어린이집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부평구 삼산일동 주민자치회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5번 학생 15명에게 장학금 27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꿈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에게 이 따뜻한 나눔이 큰 자양분이 되길 바랍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운영하는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인데요. 지난 10일 이곳 민간위원장협의회는 2022년 새해를 맞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돕고 싶다는 뜻과 함께 라면 백상자를 부평구에 전달하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실천했습니다. 올 초에도 부평에 이어지는 따뜻한 손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부평시장에 자리잡아 10년 넘게 운영한 음식점 원조 홍두깨 손칼국수는 개업 1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고 싶다는 뜻과 함께 백미 1 0 0미 1,000kg을 부평구에 기탁했는데요. 이렇게 받은 백미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부평구 저소득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평 굴포누리기후변화체험관에서 2022년 정규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기후에너지, 환경생태, 그리고 업사이클링 분야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미취학아동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은 매월 10일경 선착순으로 기후변화체험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한데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기후변화체험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는 국민과 미래세대의 건강증진, 환경보전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원품목은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고요.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그리고 사업신청일 현재 임산부가 해당됩니다. 신청은 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기후변화대응과 도시농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올 겨울이 유도 기온 변화가 크고 또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겨울에는 추운 게 당연하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기에는 최근 5년간 무려 2,212명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한랭 질환이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서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입니다. 원인은 말 그대로 추위인데요. 대표적으로 저체온증과 동상이 있습니다. 심뇌혈관,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혈압 상승 등의 증상이 악화되면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과 무리한 신체활동은 피해서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평구의 정책과 생활정보, 우리 마을의 생생한 소식, 에웃새 따뜻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부정소식지, 부평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카카오톡으로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